여기 NPC 있어 형. 어. 진짜네. 우와. 어 여기 있어 이렇게. 우와. 달라. 야 응, 뭐. 뭔가? 그거. 어, 자 이거는 어, 귀찮아도 많았을까? 무조건 사야 되죠. 머리 다 사고. 디테일 판자. 어그 그거 그거 너무 궁금하긴해어 진짜. 디테일해 보이지 않는데? 그까 별로 디테일해 보이지 않네. <웃음> 별로 디테일해 보이진 않아. <웃음> 못 박은 널빤지 같이 생겼는데. 그냥? <웃음> 그러니까. 뗏목 디자인에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설마. 아좀 어? 불안하다. 느낌. 아 미? 왜? 와서 만들어봐. 봐봐 봐봐 봐봐 뭐뭐 뭐 어떻게 하는데? 어어 아? 뭐야? 어어어어 웬? 웬? 어이 데일밴드처럼 나오거든. 이게 뭐야? 인 <웃음> 근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늘릴 수 있어. 아야! 아, 아, 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이러면서. 만큼 판자 길이를 늘려서 붙일 해봐. 수 있다는 거야. 나도 해봐. 이걸로 지금. 글씨 같은 거쓰라는 건가? 새로도 어, 어 이거 아. 이걸로 짭또 세다가 해골 그리고 싶다. 어, 세로도 된다. 세로도. 오, 고무고무. 하자.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신났어. 소형이 <웃음> 엄청난 꼼수를 알아내 알아내었대. 진짜. 이뭐 이거는 개발자도 모를 것 같은 꼼수를 알아냈어. 네? 꼼수를 진짜. 알아냈다고? 너, 너무 크게 소문 내지 마. 이거 아, 찾고 진짜 나한테. 문처럼 생겼다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 혹시 그럼 팻말 붙일 수 있어? 달... 이 캐비닛 옆에다가? 응 이거 잘 보면은 <웃음> 위에 건 천장에 달려있어 이렇게 해야 이렇게 4개가 딱돼아 아, 근데 대단한 기술력이다 이거 초반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자리 협소할 때 그러니까. 네, 어, 말이야 꿀팁입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출처 밝혀주세요 출처 밝혀달래? <웃음> <발쳐달래>. 아 귀여워 <웃음> 오늘은 그래서 일하는 날이야? NPC 좀 찾자, 오늘은. 그러면 응. 첫 메인 선부터 다 하나씩 찾아볼까? 그러자. 테두리? 그지? 테두리가 좀 별로야. 어, 좀 별로야. 테두리가. 생명의 하트를 추가합니다는 뭐야, 이거? 레드비트샷이. 어, 안 되네? 어, 안, 안 열려? 레드비트샷 효과가 최대 생명력 늘려줘. 어, 진짜? 아, 진짜? 아. 먹어두면은 이거는 아마 달지 않으니까 평생 갈 듯? 아, 음. 시간 제한이 아니구나, 그거는. 빨리 팔자. 이건 다곤이 사주자. 음. 어, 뭔데? 우리, 우리 저거 티타늄 샀어? 티타늄 하나도, 뭐, <웃음> 하나도 안 샀어요. 하나도 안샀 오케이. 다곤이 네, 선물. 뭐. 뭔데? 오, 이거 뭐야. 뭐야? 오, 와 오! 빨리 껴봐. 껴봐. 오! 어, 나 뭐야! 오! 어, 이게 뭐야. 하나밖에 안 써지네. 선글라스랑 안 되네. 모자랑. 안 되네. 아, 안 그러네. 와. 모자를 써, 모자가 더잘 올려. 나 모자 샀음. 오 가봐 아 이거 모자에다 선글라스 다 껴줘야 선장님인데 그러니까 와, 진짜로. 그게 동시 장착이 안돼 우리 저기 가려는 거야 그쪽이 처음 비지 같은 거 있잖아 처음에 아어 어, 거기 가야지 와 음. 다군이 진짜 낚시꾼 같아 한량그지 없어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가서 우리 뭐찾을려고온 거야 NPC? 인, NPC NPC 있을까 가봐야 지 알겠지 근데어 뭐야 여기 NPC 있어 형어 진짜네 우와, 와, 여기 있어. 이렇게 우와, 달라, 달라. 말, 걸어, <웃음> 많이 이래, 많이 <웃음> 말 걸어, 말 걸어, 말 걸어. 말 걸어 와 걸어. 오와오 뭐야 와 우와, 와 우와, 와 우와, 와 우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쌤, let's head out! 오, 플레이 오, 가능 신규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 플레이 가능 캐릭터 먹었다. 아, 좋아. 좋다, 좋다. 아, 일단 출발할게요, 또 새로운 다음 섬으로 네. 으, 야. 아급 헤드라이트 하나 만들어 봐야지. 살짝 삐뚤어졌는데, 원형 이거. 와! 야, 어, 네. 이거 봐봐! 아,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어? 형어딨어 짜잔! 오오 마스터! 마스터이! 마스터이! 마스터이네. 아 <웃음> 어, 뭔가 됐어. NPC 찾으면서 과거의 행적들을 다 보면서 이제 진짜 <웃음> 엔딩 맞이할 준비하는 것 같네요. 아 야. 도착했다. 아 웅장해. 어 선장님 운전을 잘해. 가자. 가자. A few inches later. 여긴 맵이 워낙 넓으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찾아봐. 오케이. 아 알았어. 무기요? 아 여기 덩굴 잘라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맵 발견 아 맞다 아, 보기도 있었지 다어 있을만한데 못 찾는 건가 아직? 여길까 여길까 4번일까 6번일까? 오! 발견! 진짜? 여기 그 칼로 덩굴 자르고 와야 되는 곳이야 아 그럼 여기 맞아 형 여기 맞을거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여기 6번, 6번인 것 같아 어 6번이다 여기 맞는 것 같아 제대로 가는 중어 맞네? 와이 아저씨는 <웃음> 진짜 그발소한한것 같은데 어... 몸몸이 빨간해 말이나 걸어봅시다 네이아저 an 진짜 도와주기 uh, 싫다 오, I would have been a g o n e without you. Oh, y o 터 can't d 아 t h a 어 I j u t see Bogu, this 어. s Hargoge. Wow, Yadong Pector. Where are you? Where o h y 자 이제 카라반 타운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붙여다봤자 뭐해 감자 코밖에안 해주면서? 아니야 여기. 나도 앉아 있어야지. 감자 꽃이라 원래 밖에 안만들어면서 진짜 요리사 같아. 캐릭터. 진짜로. 음지, 캐릭터. 와나 잠깐만 봐줘. 와. 스프링클 <웃음> <웃음> 사와 진짜 진짜 요리사 같아. 어이 거기 물 떠와. <웃음> 어 미친 주방장이야. 어. 공지사항 읽어. 엥? 저게 뭐 뭐예요? 이상한 거 발견 뭔데? 뭔데 뭔데 뭔데? 그냥 평범한 초록섬인데 자태가 예사롭지 않아 어? 상점도 있는 거 같은데? 아 저게 그냥 상점인가? 음, 어... 저 사막섬인가? 음, 어 도착했나 보다! 아저 소리가 괜찮네 저렇게 쓰니까 그치 오오? 하나... 이게 뭐가 이쒸야 하나 한게 있네 아! 아!! 오 갑자기 아, 멧돼지! 아, 아, 오염된 돼지. 아이가 이게 왜 이렇게 빨라 잘. 대지 고기가. 다네가 다좀 꿀물이 아, 맛있더라고. 그 대충 다그 해서 드세요. 그.. 형 든든한 스튜에 뭐가 들어가? 주니퍼? 주니퍼. 아 근데 그게 든든한 스튜 만들기 힘든 게 주니퍼가 너무 작아가지고 집기가 힘들어. 횡이 너무 어려워. 당황 고추도 한두 개씩만? 아 오케이 음, 두 개씩 살게 그럼 오케이. 비타늄 싸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아닌가 개비삼 개비삼 너무 궁금한 게이 도개교인데 아, 아 그거 봤구나 이게 뭘까요 그 뭔가 그 배에서 막막그뭐 내리는 어 이거 와 대박 와그 저거 어떻게 씨. 위에 있는데 <웃음> 어 그럼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되겠네 어 진짜 상륙용 이게 진짜 배다워진다 <웃음> 재생 기술. 뭔데 그러지 도대체? 여기다 놓자 그냥. 와와 아, 이거 사다. 뭐 <웃음> 되게 멋있다. 간지용으로 와. 이거 절대 안 부서진데. 어야 아, 그럼 밖에다가 이제 감자 키워도 되겠네. 어 그렇지. 맘마메야. 브레인 근육이 와봐. 어디 어디 어디. 어 갈게. 오 이거 뭐야? 야 기가 이야. 막히다. 기계 매키다아 아니 진짜. 형 어. 어? 이쪽 메? 봐야지. 어? 아 뭐야 이거? 와와 와, 와, 와. 이거 멋있다. 진짜 멋있었는데 미쳤다. 빨리 딴거 다 치워버려 이걸로 와. 해 치워치워 부시대 유물치워 아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어 아. 뭐? 오! 는 죽음을 한번 모면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스튜 먹고나서 아, 죽으면은 도와라나봐요 오연어샐러드 어, 이거 먹어 폐활량을 아. 늘려주는 건강한 샐러드래 오, 와. 우와. 와우! 와와우 어, 빛나 어 반짝반짝 <웃음> 와 연어 오, 샐러드 너무 맛있게 오. 생겼다 연어 되게 오, 뭐, 구현 잘했는데 향가루가 그, 뭐. 이번 업데이트 이전에 가장 마지막 맵이었지? 음. 그럼 무조건 여기 있을 수 밖에 없겠네 우리가 맞아. 이때까지 놓치지 않았다면 그러, 그러겠네 여기 어 중앙에 있는 저기 꼭대기 있을라나 그치? 꼭대기겠죠 그거 아니면 어. 그 우주선? 탈출 포트에 있을 법한데? 어 그럴려나? 탈출 포트를 먼저 네. 보자 음. 좋아 좋아. 뿜뿜. 뿜뿜. 음. 아. 제발, 제발. 제발 있어라. 어이, 금고도 있네요. 있어? 어디 있어, 이놈아? 을탱, 제발. 노트 있고 있어 그렇지 단줄 버티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었네 있었구나. 와아! 너무 아, 다행이다 아. 어쩜 이렇게 You're 눈치가 there. 좋아. 아 이거 놀이기구 타고 계셨네. <웃음> 네. 말하는 거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껴있었으면서 뭔가 좀 높은 사람인 거 <웃음> 이었나봐. 음 그런가봐. 어 아줌마 아. 아, 팔꿈치 어떻게 해졌어요? 보이고는 건. 로 컨설팅해 준다. I d 엄청 오네. 그러니까. 아, 모든 캐릭터 연락했어. 아, 맞다. 이거 그 창고에 들어 있는 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키가 생겼어. 오, 아, 그래? 그래? 음, 음. 정렬하는 거 왼쪽에 버튼이 하나 더 생겼어. 오~~ 업데이트가 됐네요 죽음을 한번 모면하게 해주는 수트 불꺽 어. 아 많이 미쳐날지겠네 이게 죽음 <웃음> 저항이라는 버프가 생기는데 이거 지속 시간인데 영구적이지는 어. 않고 회활량을 늘려주는 건강한 스테이크 불꺽 오 폐활량 버프까지 음, 어?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먹으면은 버프 하나 더 붙지 않나? 아무거나 빨리 먹어보자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음료 아. 야 우리 마이 왕기했다 <웃음> 마이 왕기했다 도전 과제가 달성되진 않네? 야, 아 죽음 저항 좀 궁금한데? 한번 죽어볼까?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 아아! 아아! 아아! 오우씨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죽은 적 아, 맞는 거야? 오 체력 재생돼. 아 진짜. 아, 어. 죽지 않고 체력이 어, 재생돼. 대박. 이제 최종 목표로 이제 슬슬 갈까? 유, 유토피아 슬슬 그, 가볼까? 그래 NPC도 아, 다, 아, 다 찾았으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아유. 배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봐. 왼쪽으로 돌렸다가 조금만. 멈춰. 됐어? 아니야 조금 조금 더아 조금 더 가야 되나 이게? 뭘 조금 뭘더 해? 가봐. 뭐 수맥 찾는 거야? 아니야, 어, 아니야 반대 반대 방향. 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조금씩 해 어, 조금씩 어, 어, 너무, 어, 너무, 네, 너무 급해. 아니야. 내가 할게. 어 선장님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된 거야? 뭔데? 된 거야. 이게, 이게 뭔데? 뭔데? 나는 아, 같아궁중에다 띄운 거야 이거? 응. 아 테레비. 정 북방향일 때만 낮아서. 아진안와 지금. <웃음> <웃음> 어 이게. 어 어렵구나. 대 방향에 영향을 받고 이게. <웃음> A few inches later. 여기 맞지? 와 아, 집이 아니야. 너무 잘 만들었어. 아, 근데 최고지. 뭐야 이거? 노가잘한지 <웃음> 유토피아 도착했어요. 아 진짜 맞지? 정말? 빨리 와서 이 아, 여, 역사적인 장면을 봐. 뭐집 같은 게 있다 위에? 그러게. 어 진짜 그래. 제대로 된 도시네. 진짜 말 그대로 유토피아인가벌벽 같이 생겼어 근데. 도시인가? 저게 고층 건물인가? 빌딩인가?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오, 오, 와. 와. 오, 야. 빌딩 봐. 진짜 우와, 육상 빌딩 같은 느낌인데. 아니 대박. 아니? 오 끝내준다 여기 건물들. 와. 아눈 아퍼 근데. 저안 어울리는 저건 뭐야? 가운데는 왜 저래? 아 아파트가 버려진 건물이고 거기에 이 나무 같은 거 덧대가지고 아, 새로운 아, 집을 아, 지었나봐. 저기 뭐 아, 이상한 늑대 같은 게 그러네. 있는데? 하이에나 같은. 어 하이에나 같은 게 있어. 스탑. 우린 어, 바로가. 뭐야? 어 하이에나 맞는 거 같은데? 좀만 공격하자. 좀만 가보자. 가자. 야. 뭐, 애나. 어, 뭐야 저게? 아, 뭐야 저기 아, 뭐? 마지막 아, 아, 공격, 공격 안 하네? 해? 아 공격 하네 아, 공격 해. 공격해. 오 때리고 튀어. 아니. 아니? 와 음. 머리 좋아. 헬린저였어. 어, 뭐, 뭐야? 지금 그 원피스를 어, 내냐 뭐야? 너? 나이스 아니, 나이스 이거, 이거 뭐야? 어? 얘 어? 좀, 그거 뭐야? 발판이야? 이거 뭐야? 이거 움직일 수 있는데? 어머, 발판을 둘수 있네 이제 발판을 이용해서 어 올라가라고 어 이런 거 어떻게 했지? 얘는 뭐죠? 얘는, 얘는 고기 써봐. 고기랑 가죽 아 그래 얘는 대가리 안 줘? 아리안 조래? <웃음> <웃음> 개 소름끼쳐 <웃음> 대가리도 아, 가끔 모가지 떨어지지 어? 전기 게임을 먹었어요 토큰 먹었어 오, 오 여기도 뭐가 있나본데? 오케이 오케이 문안 열리지 이런 거 그러네? 어안 열려 주변을 좀 둘러보자 어? 여기 여기다 연결하는 건가 봐 케이블을 어? 끌어당기세요 우리 아까 먹었던 케이블 이거 아, 이렇게 끌어서 어디에 이거. 연결할 수 있어 이거 수상하지 않음? 아어 그러게 저거 여, 옮길 여기 수 올라가 있나? 보자. 여기다 싸우면 올라갈 수 있나? 여기야 말고 또딴 데로 올라갈 수 있나?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 형 여기다 아, 시작했던 데에 있다 시작했던 형, 여기. 여기에 어, 여기야 여기 응. 들고 가야지. 어, 어, 여기 못뭐 올라간다. 요. 자 이렇게 와. 밟고 에이. 올라와. 에이. 그치. 어? 이거 한번 두면은 위에서 못 건져 올라. 아 진짜? 아아 전기 나면. 테이블 하나. 나이스. 어허. 어 여기도 케이블 끌어당기세요 있다. 아 여기서 척도? 음. 어. 해볼게. 어 된다. 어 되네. <웃음> 어 되네, 되네, 되네. 나이스. 어, 된다, 된다, 된다. 불 들어왔어 형. 오 전기가 막 흐르는데? 아하 오. 여기 반대쪽도 있어 형들. 상자 갖고 가야지. 맞다 상자. 아 상자 안 소리. 갖고 가도 되네. 여기 되게 많이 있다.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저기 저기 내가 하고 올게. 어 여기도 여기, 케이블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꽂는다. 형 어, 어디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끝다보오 아오 좋아 예. 좋아 나이스 했어 했어 했어 쭉쭉 저기로 연결하면 되겠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야 여기 이 건물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갖고 가자 <목소리> 아 뭐야, 아 뭐야, 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예! 뭐야 예! 뭐야 끌려갔어 아이씨, 방금 깜짝이야 아 진짜 개 놀랐네 <웃음> <근데, 목소리> 와 뭐야 오이쌍한오오오씨 <웃음> 오이 자식들 이거 완전 무서운 놈들이네 와, 이거 이거 뭐? 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아, 이거 봐오 머리 못 얻었네 대가리 아 진짜 간사해 보여 <웃음> 정말 더빙 앤 저기 좋겠습니까 어른 <웃음> 쪽이 좋겠습니까 새로 세칸 싸코 올라갈 수도 있나? 안 되네. 세 칸은 못 쌓. 어, 세개 되는데? 아, 세 개가 되는데 못 올라간다고. 음, 음. 아, 아, 아, 아, 우리가 못 간다고. 아, 네 개를 쌓으면 되네. 에, 도와줘, 도와줘, 일로 와. 계속 쌓. 뭔가, 뭔가 상자 다 다가 들고.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젠가야젠가 <웃음> 됐어 올라왔어. 됐다. 여기 뭐 있어? 나이스. 여기에 전기줄 있고 이거 아까 아, 내가 못왔던 아. 케이블. 어? 음. 이 상태로 저길 못 가네? 이거 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저렇게? 탈 아, 수가 없어. 아, 이거 뭐가 있어. 아, 형! 반대로 왜, 생각하면 왜? 되겠네. 여기에서 줄을 갖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 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역시, 셋이 합치니까 IQ팩은데. <웃음> 자, 연결. 나이스! 그리고 여기에서 또줄 꺼내가지고. 저기 가면 되겠다, 그치? 여기 상자 어. 좀 쌓아줘요. 오케이. 갑니다. 와, 진짜 쿠팡맨 같아. 갑니다, 고객님. 여기, 여기, 됐다, 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에 다시 쌓아야 돼. 아, 또? 어, 됐다. 어, 올라와. 어, 어, 어. 이러, 이러면 되겠지? 오케이, 연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나가 되지? 있어요. 하나 더 가야 되나? 어? 아니야, 아니, 그리고 돼요, 돼요. 아 전기 케이블이 모자라 이제 전기 케이블 하나만 어? 더 있으면 되거든? 여... 여기 발전기가 오케이. 또 있네? 어, 그러니까 그러네. 발전기를 서로 연결시키는 음... 거지. 여기가 마지막인 것 음... 같아. 어 여기 뭐 열? 에이... 어? 저기 어? 밑에 전기줄이 힘들어. 있기는 한데. 어 맞네. 먹었다. 어쨌든 전기줄을 먹었으니까 이걸 먹고 밑으로 내려가서 연결. 찬! 아다. 뭐야. 뭔가 작동되는 있었나? 소리가 들려요. 어, 뭐? 저쪽에 뭐야? 펌프가 작동되고 있거든요. 이로 함쳐서 아, 가야 되나? 꿀렁꿀렁하고 있어. 오잉. 오잉. 이 아! 우리오어뭐뭐지나뭐미지 아. 뭐, <웃음>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벌레 있어. 벌레 있어. 어디? 마스터 이! 나도 바닥에? 어. 저. 어 바닥에 벌레 있어 뭐야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왜 아, 이런 게 있는 거지? 이 흙더미를 파다 보면 뭐가 벌레 말고 아, 다른 게 나오나 봐 찾아보자 그런가 보다 아이엠 만만. 어?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 어? 이로 와봐 아, 여기 퍼즐 아, 있어 여기 아, 연결하는 거 아, 같아. 연결해서 모든 펌프에 물이 아, 다 아, 공급되도록 해야 돼어 잠깐만 좀될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 나로 나오는데. 입때 여기 마셔. <웃음> <웃음> <웃음> 라라라라라라또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나오면 안 되지. 어디로? 아, 열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일로. y e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굴렁 굴렁굴렁굴렁굴렁 아, 여기 다음 거. 아, 이 하나가 아, 아니었구나. 오케이. 여기 이 나오는데 볼게. 돌려봐.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니고. 어, 됐다. 다시 일로 와. 이렇게 와서? 됐다. 나왔다. 어, 잠깐만. 어? 어? 왜? 왜? 왜? 집에 왜? 여기 이거 있어. 와, 지도가 그려져 있어. 마이 하우스. 노트 있고 3개 있구나 필더 필드 이즈업 이거 채우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워터펌프 저기에서 물 끌어오고 있잖아 그거를 다 연결해서 이 워터 탱크에다가 채우면 돼아 여기 코드도 있어 문에 음.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어디, 봐봐 형오 뭐예요? 안에가 보인 어? 뭐야? 어, 미쳤다 아니 우주선이 있는데요? 우리 지구를 탈출하는 맞아. 게 목표였어? <웃음> 설마 지구 버림? <웃음> 어 여기 꼭대기 <웃음> 일로 와봐 <웃음> 컴온요 오! 와! 이산화탄소통. 와, 형, 살? 저 옆에 건물로 가는 건가 봐, 저 X표시. 아. 작사를 써가지고 아아 저기에 맞추는 건가 봐. 일단 여기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물탱크부터 빨리 더있자 물탱크. 자, 세 번째 물탱크. 여기다. 꿀렁꿀렁꿀렁. 오 이것보다 더 꺾인 거 없지?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되는데? 오오오 반가어어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구! 됐다 구! 됐다 됐다 어 이제 차오르르가 간다 여기를 한다. 보면은 어 이산화탄소통 어여기크를 어, 채워서 안에 이제 있던 아이템을 꺼낼 수 있게 됐어요 이산화탄소통 여기 있었던 거였구만 독사였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흙다퍼네 여기 자. 어 이거 다 퍼야 돼? 어 노트를 아하. 보면 안다는데? 노트? 어떤 파브르야? 어,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지도가 표시돼 있다. 지금, 저, 저 네. 빨간 동그라미 그러네? 표시가 그거 같은데. 그럼, 여긴데? 잠깐만, 내가 해 볼게, 여기. 어! 아! 이렇게! 나할 필요 없고! 나 형이 다 해. 땡큐. 역시, 수맥 아저씨야. <웃음> 야, 근데 여기가, 여기가 맞죠? 여기가 펌프에서. 오케이.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요, 요건가? 요거, 아, 이거, 위에도 이거. 있었구나. 오케이. 나이스. 왔다왔다어 코드가 그러면 완성인데? 그럼 가서 그 코드 입력해 보자. 자동으로 될 아, 것 해보자. 될거 같아. 될것 같아. 그래야, 그래야, 그래 그래 그래. 야무지게 잘 만들어놨어. 오. 오. 바로 되었구나. <shots> <밑에 inha> 뭐야 이거? 왜? 어. 뭐야 나 쓰레기. 이게, 이게 fosse... 뭐야 이거? 어? 어 너, 형 청사진이 또 있어. 뭐냐 이거? 뭐지? 이제 끝 아니야? 오 대박! 근데 와 아, 이제 누더기 가방 안안 들고 다녀도 다고 여기 작살. 오, 작살. 아, 와 이것도 있네. 뭐라 아, 그럼 옥상으로 가는 건가 이제? 자, 작살 챙기고. 오케이. 가자. 가자. 오오. 여기 땅. 어, 해 봐, 해 봐. 다 어, 그냥 또 나가는. 어, 어, 어, 스플시다쏴 나이스. 대박사나랬어. 아야박사나네형 그냥 가. <웃음> <웃음>